어뭐 이러니까 기분 좀 나는데? 맥북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올해 좀 제가 고생하기도 했고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사용할 영상 편집도 되게 많이 하고 뭐 포토샵도 쓰고 뭐 이런저런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됐어요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랄까? 와우. 재미있 n 오호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올해 2022년 활용을 잘했던 아이템 근데 이 아이템들은 제가 진짜 만족했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시즌이 이제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브랜드에게 연락을 했어요 할인 쿠폰부터 아이템 증정까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받아왔으니까 어떤 아이템들이 제 마음에 들었고 어떤 아이템들의 혜택이 있는지 영상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죠 일단은 이모폴라 아이템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EQL 한섬 영상에서 소개를 했을거예요 유니클로에서 구매한건데 제가 모폴라를잘 안입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은 좀 유독 춥더라고 밖에 돌아다닐 일이 많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보니까 중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목폴라처럼 활용도 높은 저평가 아이템을 오늘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구독자 할인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요, 어제 본것아 <웃음> 질린다 이제 <웃음> 아우, 질린다 진짜 오늘 생각보다 안 추운데? 그쵸? 너무 무장한 것 같은 건가 지금? 호들갑은 호들갑다 떨었는데 그 모자 예쁘죠? 그 모자요? 어. 네 이거는 슈퍼페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아이템인데 저 진짜 자주 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되게 얕은 모자? 되게 힙합니다 옷싱도 되게 특이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5% 할인 들어가 있다니까 보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장난 아니어컬러도 그렇고 참느라 <웃음> 겨우 았다 <찾았어>. 참느라 욕받았다 뭐 스투시 에어포스도 올해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요거 안감이 가죽이라서 바람이 잘 안들어와 땀은 안나나요? 여름에? 여름에 땀이 나는데 <웃음> 겨울에 뭔가 바람을 막아준다 진짜 자주 신거든요 저는 스트릿한 스타일 좋아하다 보니까 뒤에 찡다 피,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예뻐요 근데 진짜 실물로 봐야 돼 지금 이 아이템이 얼마일까 리셀가로 사도 될지 검증 들어갑니다 <웃음> 비싸다 이 정도면 은 솔직히 저평가는 아니네 잘 평가받고 있다 잘 평가 아니면은 대체제 선택지도 많고 근데 이쁘지 않나요? 맞아요 엄청 예뻐요 저도 요즘 에어포스 <웃음> 올백매서 신고 다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심지어 여기, 여기도 가죽이에요 이런게 디테일인거죠 이런게아버지줄알아봐 어, 어, <웃음> 인생주주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이 조합이 아빠조합이잖아 오늘 <웃음> 딱 아빠걸 드이 그리고 저평가된 신발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나이키 자크미스 휴마라 모델인데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로 진짜 잘 신고 다녔어요 내가 생각할 때 브라운 컬러의 신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미드 초코브라운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 기준에는 그 특유의 브라운 컬러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 신발들이 근데 이 제품은 브라운 신발이지만 이런 스웨이드가 섞인 부분이나 핑크 컬러의 트래킹화 디테일 그리고 밑창의 이런 체커보드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감성 있는 끈 디테일까지 전형적인 그런 브라운 컬러의 신발에 디자인을 벗어나서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입고 다니는 와이드 팬츠 뭐 유니클로 파라슈트라든지 노은 바지라든지 그런 바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었고 그리고 그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도 제가 올해 가장 만족했던 진짜 저평가된 아이템으로 다크 그레이 컬러의 파라슈트 팬츠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니트를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윈더라는 브랜드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메인 아이템인 자카드 니트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블루 컬러가 블루이지만 이렇게 채도가 낮은 대비가 좀 덜하고 흰색 컬러로 밝은 포인트도 주면서 너무 칙칙하지 않은 느낌도 주면서 니트 단품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고 뭐 패딩, 코트 모두 입을 수 있는 진짜 잘 나온 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그런 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윈더라는 브랜드랑 내년에 콜라보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아직 어떤 아이템을 만들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미팅을 하러 동대문에 왔습니다 사실 이 윈더라는 브랜드가 저랑 인연이 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드리대도 되나요? 좋습니다. 너 <웃음> 추워요. 어제보다는 사무실.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사무실이. 아 사무실이. <웃음> 제가 그린 거 어떤가요? 전 어떤데요? <웃음> <커톤데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원래는 잡아당기면은 착착 나뉘는 거였는데 네네. 그렇게 할 거면 되게 빵빵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그건 SS 잘 되면 더 분리. 충전대 넣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 대표님 올해 베스트 아이템 있으신가요? 저 지금 입고 있는 거. 어디 거예요? 아 제가 엄청 싸게 샀거든요. 가격만 봐도 그냥 저평가되지 않았나. 어디 거가요 제이크루 <웃음> 아 브랜드고요. 거기 좀올드할줄 알았는데 단추가 귀여워요. 네. 이 니트 제가 진짜 잘 입고 다니거든요. 인스타 에 엄청 많이 보고 <웃음> 그래. <입기도 웃음> <웃음> 아 이제 이것만 입어요. 이거 제가 올해 저평가 아이템으로 <웃음> 음. 이게 자가 들어서 이중으로 짜는 거요 일반적인 <웃음> 니트보다 거의 두 배. 어 맞아요. 그래서 딱 싶었어요. 어 그러면 다음에 또한번 찾아올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잘 되길 빕니다 들어오세요 네. 베스트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웃음> 괜히... 괜히 한다고 했나? <웃음> 일단 얼추 디자인은 정해졌고 다음에 한번 샘플 만 들 어떻게 보고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작 과정은 브이로그에 종종 넣어서 좀 스포 해드릴게요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베스트 좋아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 잘 나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좀쪼끼 아이템으로 첫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겨울에 이렇게 빵빵하게 패딩을 넣어서 또 나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가장 뽕 뽑았던 바로 월스아이 무브먼트의 하프 집업 니트입니다 요거는 그때 광고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이게 좋은 게 소매 부분에 이렇게 펀치홀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아우터를 입을 때 옷이 말려 들어가거나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감성 있는 코디를 할수 있는 아이템으로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제품도 우리 월살 무브먼트 대표님이 특별히 10% 할인 쿠폰을 발급해준다고 하셔가지고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월살 무브먼트는 할인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구매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플레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세 가지 아이템 특별히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나눠드리는 것보다 좀 재밌게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봤나 안 봤나 도글 폼으로 퀴즈를 몇개 내놓을 테니까 퀴즈 참여하셔가지고 총개 아이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정이잖아요. 그럼 한번 참여해봐요. 재밌을거야. 그래도 올해 여러분들 덕분에 다양한 컨텐츠도 찍어보고 다양한 옷도 많이 경험해보고 구독자도 제 생각 이상으로 원래는 만명이 목표였는데 그 이상을 달성을 했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초창기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전까지는 좀 인생 얘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조회수 욕심이 났는지 패션 얘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패션에다가 제 인생을 덧대어서 막 설명하기도 했는데 새해에는 2023년에는 그런 얘기도 좀 섞어가지고 소통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즌오프 영상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제 생일입니다 여러분